저는 내관련한다 <목소리> 안녕 동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무단 방치, 불법 튜닝, 의무보험 미가입 등 불법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서 불법 자동차를 무려 26만 8천 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업 차득을 시청하시고 구독 중이신 분들 중에는 당연히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단속 및 정리 대상의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라도 내 주변에 보기 흉하게 오랫동안 무당 받치된 차량이나 불법 차량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단속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 73조 2항에 따라 운영 중인데 그럼 이번에 불법 자동차의 위반 행위별 단속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 가지씩 알려줄게. 첫 번째, 무단방치 자동차.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등의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를 의미하고 단속이 될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두 번째, 무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에 운행 중이 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부착하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단속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 번째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고 1년이 경과돼 단속이 될 경우 운행 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되고 네 번째 타인 명의의 자동차로 속칭 대포차 영구 출국 또는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해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섯 번째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의미하고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섯 번째 미사용 신고 1윤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로 단속이 될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단속이 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 이런 불법 자동차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신고와 관련해 조사와 확인 후에 불법 운행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자동차 365를 이용하면 불법 자동차 및 부실 검사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 있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한 달간 집중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단속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가 자동차 단속원이 되고 적극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요